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믄 박세롱 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디스윙에 제 4탄 들어갈게요 자 저번주에 이어서 저번주 다운스윙 조금 어려웠죠 자, 왼손 땡기고 오른손 치고 해서 왼손 땡기고 오른손 쳐서 약간 이렇게 왼쪽 오른쪽 힘을 약간 반대 방향으로 쓰면서 지렛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같이 못 가게 하고 지렛대 모양을 만들어야지 겨드랑이가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이후로 팔로스의 모양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요렇게 했다면 그 다음부터 큰 오산이 뭐냐면 자 쳤으니까 이제 쭉 밀어 줘야지 하면서 다 잘해 놓고 힘이 다 빠져 버려요. 이게 아니고 자 여기서 왼손 땡기 몸으로 다 땡기고 오른손을 쳤잖아요. 왼손 땡기고 오른손을 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채를 다시 들어야지 다시 땡겨야지만 자 보이시죠 오른손 미는 게 아닌 얘가 다시 땡겨야지만 이 가속도로 인해서 내가 방향이 바뀌면서 몸이 돌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쳤다고 계속 쭉 밀어버리면 이 몸의 회전이 아닌 팔, 체 회전으로 돌기 때문에 이 몸이 돈다고 보기 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채 때문에 몸이 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채를 안 땡기면, 채 때문에 몸이 도는 효과랑, 내가 채를 땡기면, 몸이 돌아서 채가 몸의 방향을 따라서 도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저번에, 저번에 했던 거, 땡기면서, 왼쪽 몸 땡기면서, 오른손 쳤죠? 이렇게한 다음에, 오른손, 니 체는 가게 놔두는데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서 이런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땅 치고 잡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땅 치고 가지 않고 여기서 땅 치고 잡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와야지 내가 땅 치고 방향이 들어 몸의 방향 회전이 바뀌어요. 근데 이걸 땅 치고 체방향을 의 바꾸면 내가 몸이 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암수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또 자, 체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땅 치고 안잡고 체를 따라갈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체를 따라가는 느낌 이나 내가, 제가 체를 잡아 볼 거예요. 여기서 체를 땅 잡아 볼게요. 여기서 채를 잡는 느낌이랑 약간 비슷해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도는 방향 자체가 자세히 앞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따라가냐 아니면 안 따라가냐 요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특히 어퍼 치시는 분들 있다면 이거를 매우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오른손으로 많이 뻗을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댄